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5 7 t h Love Letter. 그대와 영원히 시편 61편 4절 Let me live with you forever. Let me live with you forever. 어, 이 Love Letter는 간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Daily Bread라는 거를 제가 좀 밀고 있죠. 예, 그건 어떤... 어 잠잠히 계속 하도록 하구요 제가 며칠 동안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실 이거 녹음하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어, 먹고 사는 것과 연관해서 꼭 지금이 아니면 어, 할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아,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제 매일 할것 같이 하다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3, 영어로 3이죠. 3, 시편 61편 4절. 어, 원래 처음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시편 61편 4절에 제가 밑에 이렇게 여러분 CV에 시편 61편을 이렇게 오려 붙이기를 해 놓을 텐데요. 동영상 설명하는 부분에. 그 사절이 제목에 Let me live with you forever 그 뒤에 and find protection under your wings, under your wings. 사실 이 표현 때문에 10편 61편이 좀 꽂혀서 어요거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앞에 Let me live with you forever 이게 10편 27편 사절인가요? 어,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당신과 영원히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 그거를 밑에 또 같이 제가 어, 해놓겠습니다 음, 그 CV가 10, 어, 10편, 27편 4절이 I ask only one thing, Lord Let me live in your house every day of my life to see how wonderful you are and to pray in your temple. 이좀 이따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음, 다윗이 성경에서 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신의 마음, 신과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인간이다. 신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놀라운 어떻게 보면 어 인간인데. 어떻게 했길래 신께서 이렇게 자신과 마음이 잘 통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방금 읽은 이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백한 성경의 인간이 다윗 말고 또 있을까 싶거든요 그냥 우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의 그 하는 말투로 얘기하면 제목이에요 제목 나는 그대와 영원히 그대와 영원히 이 이문세의 노래 제 시대 때 저도 어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안 되는 노래 실력으로 예, 이게 은근히 어려운 곡이라고 하죠 그대와 영원이라는 이문세 곡이 맞죠 예 아닌가 예맞죠 여러분 <웃음> 어예 쉬운 듯하면서 은근히 어려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르기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과 신에게 대해서 신이 우리를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존재인데 모든 피조된 어떤 생명체들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어 피조된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해서 신에게 그렇게 응답한 어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이었기 때문에 신께서 내 마음과 잘 통한다, 내 마음에 합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6 1 편도 아까 그래서 사실 이걸 제목으로 잡았고요 음~ 그까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달라 이게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보호를 넘어서서 신에게 있어서 신의 능력을 이제 능력으로 날 위험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신께서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고백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당신과 영원한 신에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든 신에게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게 더 구체적으로 고백한 게 아까 시0편 27편 4절이라고 랬죠 예. 거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 I ask only one thing, Lord. Let me live in your house. In your house가 당신의 존재 안에 있는 거죠. 밑에 in your temple. 당신의 전이라는 것도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 성전은 신약시대에서 사라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진정한, 어, 그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사실 때크게 어떻게 보면 은 어, 진정한 성전이죠. 그분의 어떤 임재고 그분의 통치가 되겠죠. 기꺼이 그걸 받아들일 때요. 예. 음, 근데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10편, 27편 4절에서 Let me live in your house every day of my life to see how wonderful you are. 당신이 얼마나 wonderful 한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To see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원히 And to pray in your temple Pray라는 게 기도라는 게 결국은 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 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께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뭐 기도잖아요 어, 좀더 와닿게 얘기하면 신과 수다를 떨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잖아요. 예. 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제가 이 것을 선택한 이유는 시편 61편 4절에 'find protection under' Let me find protection under your wings, my God, my God, under your wings. 당신의 날개 아래 이 표현이 사실은 좀 신비로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날개가 있는 것처럼 어, 당신의 날개 아래 이렇게 나를 품어달라 보호해달라 이 표현이 좀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어, 뭐 10편에 다섯 번 정도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마치 그 어미새가 아이들을 품 듯이 어, 이렇게 나를 보호해 달라고 안전하게 품어 달라 보호해 달라 이런 표현으로 문맥을 볼때 보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한계상에 다다랐을 때이 표현이 많이 떠오르고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CCM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월심 리더 중에서 스컷 브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하고 연주하고 그 곡을 직접도 부르세요. 리딩 하시고 그 예배가 예배 중에 이분이 교회가 판교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때 이분이 저의 어떤 잠깐 롤 모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 월심 리더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도 컸었기 때문에 실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대학부 때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참 좋았어요 그 팀을 같이 했던 그 찬양팀 멤버들이 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비전공자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잘 맞고 어 그래서 그 찬양팀이 제 함께 제가 찬양 리더로 있을 때 굉장히 어 좋았었습니다. 뭐그 교회는 안산 동산 교회라고 그 안산 지역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최근에 또 제가 그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부에 있었던 한 어떤 누나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또 무슨 그 선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어떻게 연락이 되었고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거, 이 녹음을 들으실라나? 예. 뭐 조만간 만나게 되면 제가 이걸 들으라고 하겠죠. <웃음> 좀그 부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초대 부장이었고 이제 뒤에 부장 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부장은 굉장히 좀 성실한 누나였는데 성서 고고학으로 그 비블리컬 알케올러지일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네요 알케올러지 맞나? 어쨌든 그 성서 고고학 그걸 하고 싶다고, 나이가 꽤 있었을 때, 미국으로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될까? <웃음> 믿음이 부족한 저는, <웃음> 저는고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가더니, 좀 옛날에 좀 뚝심은 있었어요. 그 누나분이. 들으면 뭐 기분 좋아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박사 논문이 5월인가, 이제, 뭐, 심사가 끝나면 이제 성소고고학을 이제 미국에서 박사하게 받는 거죠 예. 적지 않은 나이에 가서 그 목표를 잃었다는 거는 참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 제가 이제 예. 어... 프레에 잠깐 샜는데 그분의 아, 스카 프레너 그분 얘기 어, 또 안산동산교 얘기하다 거기로 또 흘러갔군요 예. 아... 그예 스카브레노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 말 제목은 주 날개 아래서이고 영어 제목은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wings예요. 그 이거 제가 러브송스에 그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쉐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뭐 교회 많이 다니시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찬양일 거예요. 음, 뭐 찬양 인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약간 수다 떠는 채널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걸 좀 좋게 봐시는 분들이 그래도 듣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일단 그좀더 내용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제가 찬양 리더 스카 브레너 이분들 뭐저희 생각 그 저희 생각에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시편 61편이나 이찬양의 이제 그늘 그 날개 그늘 아래 이 쉐도우라는 게 쉐드, 이드 같은 늘이죠. 예. 어그 쉐... 어... 쉐도운 그림자죠 여러분. 예, 저 제가 또 12시 40분에 하다 보니까 원래 망각 증세이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순간적으로 약간 예, 그늘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오늘의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그 피스 말층이라고 당시에 테러가 좀 계속 일어날 때 이제 평화의 행진이다.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에서 이제 그 피스 마을층이라는 제목으로 제 기억에 그 이동원 목사님 계신 지구촌 교회하고 이제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황영준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실 때오늘의 교회가 꽤 많은 인원이 제 기억에는 수백 명 정도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를 조금 한다고 차세대 사역, 그니까 오늘 교회에 아이들 부서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에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제막 대형 이제 관광 버스가 수백명이니까몇 대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열몇대 갔던 것 같은데, 어떤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차세대 그 버스에 제가 팀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짬밥이 높아서가 아니고 영어를 조금 한다 그래서 영어를 기피하는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호텔에 그 관계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뭐 같이 뭐 대부분 뭐방뭐 뭐 이렇게 컴플레인 같은 거 해결하고 뭐 간단한 뭐 여행 영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근데 이제 영어울렁증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뭐 안된다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가보니까요 저는 좀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그 그늘이라는 것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그늘을 찾게 되는데 그 수준과는 많이 좀 다른 어. 특히 이제 당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는 사실 뭐 에어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이스라엘 잘 사니까 호텔 안에 에어컨 설치해 놓고 그뭐 이스라엘 벌써 그몰더 국경에 딱 들어가면 그 검문소 이런데부터 좀 이스라엘이 그래 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이렇게 좀 시원하게끔 하는 시설들이잘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런 광야라든지 이스라엘의 그어 한마디로 척박해요 척박해요 굉장히 그리고 너무 더워서 구름 아래나 나무 아래가 아니면은 이건 살인적인 정말 불볕 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꽤 오래전에 갔었거든요 지금 한 15년은 된것 같은데 탈수층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생수를 항상 이제 구비하고 다녀야 되고 중간에 이제 사막 체험이 있었는데 제가 사막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정말 이건 사우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와 이런 참 신의 아들이 왜 이런 곳을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한국같이 좀 어, 그렇게 막 덥지 않고 물론 요즘에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도 많이 더워졌지만 열대화 되어 가고 있지만 어 그러니까 참 이런 기후와 불편한 기후와 지형을 제 신께서 바보가 아니신데 인간 어떤 인간보다 지혜로우신데 그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촉박한 곳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 예. 은혜의 포인트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예 밤에는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서 일교차가 이제 굉장히 커서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야가. 그리고 또그 시대에 오셨던 그 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 속이었고 악조건들이 많은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셨다는 게 저한테 은혜였어요. 또 굉장히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무슨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목소의 아들이었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뭐 이동 중에 길가에서 난 거하고 무슨 다름이 있나요? 그리고 자라신 곳도 나사렛시라는 게 촌동네자 촌동네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거기는 뭐 이스라엘도 아니다. 거기는 뭐 그 이방이나 다름이 없다. 이방 지역이다. 그래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곳에서 자라나셨다. 나사란 예수라는 표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 정말 낮아지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고생하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정말 인간의 그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도 가장 정말 힘들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시대에 친히 오셔서 어, 인간의 삶의 그 고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경험을 다 하셨구나 우리처럼 뭐 이런 생각을 할때제 마음의 은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예. 어그 주님의 날개 아래 under Your Wings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찬양만 이것을 모티브로 찬양 만든 스카프레너 목사님 제가 교회에 방문했던 이유는 저도 이제 월십 리더 찬양 인도자죠. 월십 리더에 대한 이런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목소리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미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장인도 하면 참또그 이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신께서 주시는 그런 뭐그 기독교에서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어떤 그런 구약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특별한 위치를 이제 임명할 때 이제 기름 부으심을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했고 어~ 또 그때 어떤 능 그것을 어떤 포지션을 감당할 능력을 신께주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름 부으심이란 표현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뭐 찬양 인도자가 되면서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 아까 말씀드린 청년부 래서좀 리더로 있을 때, 그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 거기 있을 때도 이제 또또 영어로 찬양 드리는 그 영어 찬양팀 만들어갖고 막 거기서 막 영어 새벽 예배도 시작하고 예, 교포분들이랑 뭐 그랬던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찬양 이제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하여간 저는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를 그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뭐 프리처, 설교자 이런 쪽으로 콜링을 받는 게뭐 사실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저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그월심 리더와 프리처가 그 포지션이 하나 하나가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정말 한 가지 포지션을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젊은 때부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사실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이거는 역부족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좀 욕심이다 나한테는 어한 가지는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죠, 사실. 예. 그러니까 스카프레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분은, 어, 그냥 워너비로, 예.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예. 제가 구체적으로 따라 하기에는 좀 다른 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어... 저를 굉장히 응원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아 너도 할수 있다 이렇게 저를 또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들이 계신데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나이 들어갖고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사를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전에 집에 이제 그런 이런 차영 인도자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조그만 방에다가 이제 신디사이저 앰프 막 해가지고 나름 그럴싸하게 이제 만들어 놨었어요 중고지만은 좀 좋은 신디사이저 갖다 놓고 뭐 명기라고 하는 건지 물어봐 가지고 아르마르 물어 갖고 갖다 놓고 제가 가끔씩 연습을 했는데 아 이게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지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지 그게 맞죠 그쵸? 어느 분야나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그런 굉장히 이것도 많은 어, 섬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 마음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어 아, 역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음악실에 있던 걸다 팔았죠. <웃음> 어떻게 신기하게 다 팔렸어요. <웃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예, 뭐 가격을 좀 낮추면 뭐 팔리겠죠. 그래서 팔렸습니다. 어, 어, 하여간 청년부 때부터 그거를 두 개를 다 잘하고 싶었는데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두 개를 다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아 후달린다. 아 이거는 둘다 잘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게 하여튼간 저의 어, 결론이었어요 물론 월심 리더가 음악성만 좋다고 할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성도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저의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영어로 하면 not good enough 라고 하죠 충분히 좋진 않다 그러니까 장점을 갖고 있는 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고음을 내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박자 감각도 딱히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든지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악기 많은 연습이 필요한 악기 연주가 이제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웃음> 예. 어... 뭐 오늘도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를 어 드렸습니다. 현재 전 인류가 코로나라는 전염병하고 싸우고 있는 시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음 저희가 어이 전염병으로부터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로부터 위험들로부터 한 계신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6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죠 영원히 당신과 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